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자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돼,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짐승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통치권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짐승이 표를 줄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탄이 세운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공중의 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말씀을 빼앗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바다의 물고기는 세상을 장악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새 물고기는 개명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짐승새 물고기는 하나님이 형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새 물고기를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은 사탄의 세력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이 압지하려 고통당하는 하데스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들은 부활 변화하는 자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부활 변화를 통해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개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오해가 종식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변화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오면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마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계명을 어긴 죄를 사망이 장악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부활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은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라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은 살인자이시라고 참남된 말을 지껄이고 있습니다. 계명이 피조물들을 죽이기 위한 살인도구일 뿐이라는 사탄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선 개명을 지키고 부활 변화할 정하신 수의 순교 증인들, 곧 부활 변화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형상들이 필요합니다. 개명의진실함을 증명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면 피조개를 고통으로 물들이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피조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이 심판받으면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짐승새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와야 피조개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